네, 저는 네관련다안정동 t 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빗길 운전 시에는 시야 확보가 제한이 되고 노면까지 미끄럽기 때문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빗길 운전 중 시야 확보는 안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유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유막 제거도 해보고 발수 코팅도 해보지만 몇 번을 해보니까 힘도 들고 또 귀찮아서 포기를 했다가 정말 불편해진 다음에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중에는 정말 많은 유막 제거제와 발수 코팅제 같은 유리 관리제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품의 효과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힘들고 번거로운 작업이 되질 않기 위해서는 편의성도 무척 중요합니다. 효과는 물론 편의성까지 만족시켜주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주식회사 오토엔에서 수입하는 소프트 99의 글라코 유막 제거제와 발수 코팅제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효과와 편의성이 입증된 제품으로 부동에 판매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뉴스 보도에 의하면 올여름은 엘리뇨 현상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빗길 운전을 대비해 오늘은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을 했을 때 실제 빗길을 주행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도 구독자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품을 20분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주셔야 하고요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보시면 나눔 이벤트 안내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이벤트 당첨이 안 되시더라도 35%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자동차의 도장면을 깨끗이 씻어내고 각종 코팅제로 관리를 하듯이 유리 또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자동차의 유리는 도장면과 다르게 이산화 규소가 주성분인 광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유막이 생기는 원인은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큰 원인이지만 빗물, 미세먼지, 벌레 자국 등 다양한 원인으로 오염이 되고 유막이 형성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부식도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럼 내 차에 유막이 어느 정도나 생기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을 뿌려서 확인할 수 있지만 젖은 타월을 이용해서 유리면을 이렇게 닦아보면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물기가 유리 부분에 맺히거나 지저분해 보이면 유막이 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이 차도 유막 때문에 무척 불편한 상태라고 하는데 내가 이 차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봤는데 와이퍼를 움직이지 않고는 전혀 시야 확보가 되질 않았고 와이퍼를 작동시켜도 유막 때문에 후에해서 운전하기가 많이 불편했어 그럼 이제 이 차의 앞유리를 글라코 유막 제거제로 유막 제거를 해볼게 먼저 제품을 잠깐 설명해줄게 케미컬이 들어있는 용기와 어플리케이터가 결합이 된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도구가 별도로 필요가 없도록 했고 사용한 어플리케이터가 굳으면 교환할 수 있도록 교환용 어플리케이터가 하나 더 들어있어 사용 방법은 가운데 있는 마개를 돌려 어플리케이터 뚜껑을 벗겨내면 약간 거친 느낌의 어플리케이터와 가운데 부분에서 케미컬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 용기가 손 안에 쏙 들어와 잡기 좋은 구조로 되어 있고 케미컬이 손에 묻지 않아 좋을 것 같아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염류리에 잠깐 확인을 해볼게 성능이 괜찮네 그럼 이제 앞유리에 시공을 해볼게 유막 제거 작업 전에 시공할 유리면을 일단 깨끗이 씻어내고 용기를 가볍게 눌러서 케미컬이 적당히 나오게 한 뒤에 약간 힘을 좀 누르면서 유리면 전체를 문질러주면 되고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주면 되고 남은 성분이 없도록 하면 돼 물을 한번 뿌려볼까? 좀 전에 지저분한 유막이 없어지고 신수 상태로 유지가 되지 이제 물기를 제거하고 운전석쪽 절반만 발수코팅을 시공해볼게 발수코팅제도 유막제거제와 비슷한 케미컬 용기와 일체형인 스틱형으로 생겼고 뚜껑을 돌려서 벗겨내면 동그랗게 어플리케이터가 있고 역시 가운데에서 발수코팅제가 나오는 구조로 돼있어 사용방법은 뚜껑을 벗기고 용기를 가볍게 누르면 케미컬이 나오고 유리면에 골고루 문질러 발라주면 되고 5-10분 정도 대기시간 후 하얗게 건조가 되면 타월로 깨끗하게 닦아내면 끝나는 거야 참고로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2시간 정도 건조를 시켜주는 것이 좋고 제조사의 설명에 의하면 불소 코팅막 형성으로 1회 사용으로 약 1년간의 지속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1년에 2번 정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시공 후에 비가 오는 날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잠깐 볼게. 시속 80에서 90km 정도로 주행을 했는데 보는 것처럼 좌우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 보이지. 바스코팅이 된 쪽은 와이퍼를 움직이질 않아도 빗물이 미끄러져 치고 올라가서 시야 확보가 용이하게 되고 반대쪽 유막 제거만 된 쪽은 신수 상태라 유리 전면에 물기를 머금고 있는 상태라 시야 확보가 되질 않지만 와이퍼를 움직여주면 유막이 없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지. 마지막으로 글라코 유막제거제와 발수코팅제를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스틱형이라서 와이퍼 아래쪽 같은 곳이 작업하기가 조금 불편했어. <목소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실제 집중호우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맑은 날에 비해 약 1.4배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올여름 비가 자주 내릴 것 같은데요. 적은 비용으로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유리관리를 해주시면 올여름 좀더 안전한 운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네,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